네? 얘들아, 말을 하지 마. 대답도 그냥 하지, 그냥. 하지 마, 그냥. 오케이, 오케이. 그냥 <웃음> 이거 접고 안 해도 돼. It's me, my time! <웃음> 이번 프로그램은 명령 셰프 운동입니다. 회 아, 아, 셰프, 셰프 운동이요? 이걸로 막 재료 따는 건가요? 전늘 메뉴가 걸려 있는 만큼 N.I.P의 공식 셰프인 제이 씨하고 가면들 리더와 신혜 씨가 오. 오. 잠깐만, 이거 키우, 리더요 리더는 언제 정간 거죠? <웃음> 라면지 맛형으로 해주세요. 아, 그래 라면지 맛형. 네. 아, 전 노란색. 전 파란색. 근데 그래서 랜덤이. 보면 거... 안 돼, 보면 안 돼. 저 먼저 할까요? 아, 제발 파랑. 이이 이뤄도 돼. 이렇게 예, 가면 오케이, 돼. 내가 막 캐리어 줄게. Oh g o 오, 오 네. 자, 어 오, 어기부터 자, 아, 어아 이제 배려했어. 노아 하나 둘 셋. 노아야 이러면 노랑이 좋잖아. 야 이러면 노랑이 좋잖아. 더는 조만간 정합시다. 오케이, 네. 오케이 오케이 여기 정합시다. 네. 너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찔러가는 포지션. 포지션. 포지션. 일단 아니야. 전 전략부터. <웃음> 규칙 설명해. 반칙 있다 없어졌그렇네 <웃음> <웃음> <태큰으로. 태큰으로. 웃음> 질것 같으면 저거 팀계 포지션. <웃음>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왜요? 왜요? 왜요? 왜요? <웃음> 아수치 좀. 아수치 좀. <웃음> <아니>, 심판님. <심판사류로 심판사류로 웃음> 게임을 좀시 아, 내가 심판인데. 누 뭐라고. 시 정신 승리라도 어! 해야되네 어! 어! 와! 아! 아! 시원해. 와 시원해요 어 조금만 더 내야되네 오 고! 아! 아! 아! 오 go. God of wind! Yeah, thank you, God of wind! 와 <bild> 오, 근데, SO��. 진짜 좋네 너무 잘 진짜. 아저 못하는데요 삼각발이라니까요 왜 그거 안 되는 거야? 야 패스 패스 이런 것도 안 되네 패스가 안돼 와, 오. 이렇게 해야 돼요? 네. 오. 오. 야, <웃음> 있겨, 있겨, 있겨. 준비. 시작. 끝. 야, 대기 대기. 오케이. 됐어, 됐어. 했다. 했다 했다, 했다. 아, 왜왜왜 오케이라고 했어. 얘들아, 어 너무 데 얘들아, 말을 하지 마. 그냥 입 다물고 있어. 아, 제발 제발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자, 야, 갑시다. 갑시다. 갑시다. 음. 오케이, 가... <웃음> 자 지금부터 차차 차는 거부터 어, 이미 <웃음> 이미 했어요. 아, 야얘말 <웃음> 걸지 마. 아, 알았어. 네, 알았어. 땡땡 할뻔했 아, 네. 알겠어. 알겠어. 저, 저, 저. 알겠어. 오케이. 어. <웃음> 야, 대답도 하지 마 그냥. 음. 오케이 오케이. 아, 야, 이리 와! 아, 야, 이 야, 야, 야, 너 뭐야? 스파이야, 뭐야? 빨이팅 아, 파이팅, 파이 아, 아, 하지 마! 한번 아, 하지 마!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! 그냥 이거 접고 안 해도 돼! 접고 야, 안 해도 돼! 미안해! 도, 도, 도, 도. 오케이, 오케이! 야! 야. 오케이 레츠고 아야 안해 안해 뭐야는 거야 네 진짜 뭐음 나이 그래 그래 <웃음> <웃음> 그래 <웃음> 나이 속이지마 나이 속이지마응 괜찮아 자 이점 2 이점 넘었어요 가자. <웃음> 야 뉴스다 <뒷수다. 맞아. 웃음> 야너가보다 <웃음> 하하운데 가자. Let's go. Let's go. Nice. 아, nice okay. 아, nice. It's me. My time. y yeah. yeah. yeah. yeah. yeah. e